개인 멜로디, 작은 아픔까지 그러 안고, 삶은 때로 끌린 노을처럼 따뜻한 내일을 약속해요. 기억해요, 스쳐갔던 그꽃 노래 마주쳤던 잃어버린 꿈 보이나 내가 머물던 자리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